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블런트 투 페이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또 다른 아카데미 다른 스케이트 파크 강습하는 곳들 보면 은 아이들이 금방금방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해외 프로 비디오나 대회에서 보면 블런트 투 페이키를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과 이 외국 사람들은 파크트릭을 먼저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 해요 파크, 이 공면 이런 거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은 블런트 투 페이키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스트림만 타는 사람은 이 맨땅에서만 타잖아요 몸의 기울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블런트 투 페이키가 특히 어려워요 제가 연습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보시고 이해해보세요 우선 블런트 투 페이키는 이 트릭입니다 이한번 성공하는 걸 찍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아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블런트 투 페이키를 하기 위해서는 락투 페이키랑 알리 투 페이키를 할수 있어야 돼요 코핑이 있죠 자, 보드를 타고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적어도 엑스 스톨 만큼의 속도는 나야 되고 엑셀스톨 보다 조금 더 빨라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테일을 밟아줘도 되고 이 코핑에 박시가걸리 심하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대로 펌핑으로 밀어서 올라가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앞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굴러가요 그럼 그대로 실패하죠 이 테일 부분으로 코핑에 막아줘야 돼요 안 나가게 이렇게 그럼 탁 걸리거든요 맞죠? 여기에 탁 걸려서 서 있다가 이 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이 공간 여기서 알리치면 이렇게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 뒷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지할 때도 여기서 착지할 때 뒷발에 있으면 뒷바퀴 먼저 착지하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올라가서 탁 걸고 탁 하고 이 느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힘이 세면 알리가 되는거죠 이해는 되죠 방법이 중심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발에 무게가 쏠리면서 보드 날리고 몸은 여기에 박히게 됩니다 진짜 아프죠 무조건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는 예시가 있습니다 블런트 투 페이키 할때 중요한 점 하나는 몸이 틀어지면 안 돼요 몸이 틀어지는 순간 보드도 같이 틀어지면서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깨를 골반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려워서 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블런트 투페이키가 여러분들이 무섭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런트 락 투페이키입니다. 블런트 락투 페이킹은 블런트에서 락투 페이킹으로 바꾸는건데 위로 점프해도 되고 가볍게만 점프하면 락투 페이킹으로 바뀌거든요 그러고 내려가는거고 블런트 투 페이킹은 위로 점프하면 안되고 뒤로 점프해야돼요 뒤로 점프를 좀 세게 이 코핑을 발로 밀어줘야돼요 두번째 방법은 블런트 노즈그랩 입니다 여기서 이걸 잡았죠? 뒷발로 이 코핑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뜨거든요? 잡은 채로 올라타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말은 참 쉬운데요. 무서울 때는 처음에 뱅크에서 먼저 뒤로 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걸려서 걸려서 락투페이키가 난다. 그것은 왜 그렇냐면 속도가 느리거나 펌핑이 약해서 그래요. 펌핑을 더 주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드가 날아간다. 그것은 테일의 중심을 이렇게 안 잡기 때문에 테일로 막아야 돼요. 보드가 앞으로 안 가게 막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보시고 잘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